에이 봐봐 이쁜지예쁘이 好吗 내코 딱지 파지 마, 간지러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 주, 주, <웃음> 표정이 뭐지 어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엄마 m a 엄마 m 무 웃기다 최고 천장 천장에 손 닿아봐 천장에 손딱 닿게 해봐 닿을 수 있어 점프하면 닿을 수 있어 기를 모아야 돼 해리야 기를 모아 기를 이렇게 모아 기를 모아서 오라 차차 여 봐, 더 높이 뛰게 되지? <웃음> 어, 길을 모아! <웃음> To the body, whip that punch to the body. <laughs> <laughs> 가, 너무 가까이 때문에. 가 가면 안 돼. No. <웃음> <웃음> 자꾸 보자. <오죠. 웃음> 에이, 잡아당기면 안 돼. 넘어져. <웃음> 어, 뭐지? 아. <웃음> 아. 어, 태권도. 태권도 태권도 해봐 태권도 이야 이야 해봐 <웃음> 편하다 너무 편해 혜리야 <웃음> 엄마 와봐 <웃음> ML을 먼저 해야지 혜리야 <웃음> 영화 얼마나 재밌을까? 엄청, 재밌어. 엄청 재밌을 것 같아?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초코이 먹고? 안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어, 것 같아요.